춤춰진 그 어깨에 슬프다 써져 있길래 조심스레 괜찮냐 물어도 대답은 침묵뿐이에요 이미 되고 싶어 뭔 짓을 해봐 지만 그래도 난 버티고 있었죠 이번만큼은 예상이 빗나가길 그리도 간절히 원했는데 왜 그냥 가하는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이 널 그래도 난 버티고 있었죠 이번만큼은 잡을 수 없이 널 향한 맘작